너무 막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생각보다 안 아파요, 생각보다. 눈물 나오는데요? 저진 눈물 나오신데? 감성이 힘들었 <웃음> <초생대거든? 웃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전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임규민입니다. 언제 어떤 네. 수술을 받으신가요? 한달반 전에 눈밑 지방제 배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눈밑 지방제 배치 수술을 왜받으시거요 아니 뭐 평소에 이제 인상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콤플렉스로 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시면 안죠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그죠 다크 서클이 너무 심하다. 또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더 심해지니까 이제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어 네. 자기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다이어트를 한 25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아하하하하하하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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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제 눈밑 쪽으로 좀 전문적이다? 약간 이런 인사를 받았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심장이요? 네. 솔직히 뭐막 떨리진 않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 음. 뭐 워낙 유명하고 잘한다고 해서 저는 200% 정도 네, 믿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네. 어떤 이야기인가? 되게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은 많이 바뀔 것 같다. 인상 자체가 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심했던 편이었어요, 제가. 지금 현재까도좀 많이 바뀐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와우! 원장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인진이되게좋으셨어요잘생기셨어요 친절하셨나요? 네친절하셨어요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나서 처음에 떻게 어떻게 어떻게 다른 신장님 하고 상담을 하고 나오시면떻게 어떻게 시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되어서게장선생어 만나 뵙고 이제 수술어실 텐데 수술 어떻게 어떻게 어게어번게 어떻게 어어가겠어니다 워낙에 이 땡겼을 때잘 늘어나시거든요? 네네. 그게 수술할 때좀 편해요. 눈도 크시고 좀 길고 해서 네네. 중간중간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디자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눈뼈 안에서 이렇게 이한 지방 덩어리를 그대로 여기 아래로 이렇게 이동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뿜하십고수술하십니다 뭐...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수술했을 때 네. 심정은 어떠셨고 들어갔을 때 저는 뭐 떨리거나 <웃음> 그런 게 없었어요. 눈물 나오는데요? 눈물 나고 있요 감상이 충들해졌나 무슨 <웃음> 생각을 아, 하시길래 울고 계세요? 눈물 그냥 나오는데 <웃음> 안 좋은 생각 하시는 머릿속에 무슨 안 좋은 생각 했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네. 아니 이게 수술할 때제 마취가 돼 있는 거죠? 아, 팠어요 아, 조금 뻐근하다.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되게 금방 끝났는데 큐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얼굴 마취할 때 주사기 이렇게 찌르잖아요. 얼굴이 주사기 찌렸어요? 전 몰라요. 아, 마취 풀리면 아프나요? 그거는 왜 그건 사다고 붙지 않을까요? 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집에 갔을 때 통증이나 네. 붓기가좀 있었습니다. 막 엄청 아프진 않은데 좀, 좀 고통이 좀 있는 편? 그럼 그게 언제까지 갔었어요?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괜찮아졌어요. 천천히 나아졌어요, 아니면 붓기 관리를 했어요? 붓기 관리를 했죠. 어떤 식으로 관리했어요? 제뭐 어른 찜질도 주기적으로 하고 뭐 호박 샘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약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주기적으로 많이 했어요, 실제로. 붓때 호박, 호박이 최고인가요? 아, 호박 예. 아니어도 다른 거뭐 많이 팔더라고요, 좋은 거. 그때 왔을 때 네. 어떤 어떤 걸 관리를 했 고주파 치료였나? 네. 그거랑. 뭐, 뭐, 마사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네.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았어요. 네. 관리를. 현재는 어떠세요? 제가 좀 회복 속도가 좀 더딘 편이어서 경과를 좀 계속,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만으로도 만족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많아요. 어, 많이 바뀌었다고. 예전에 다크서클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다크서클에안 보인다. 예전에 그런 스트레스는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많이 해소됐고 지금은 뭐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이제 남들과 똑같은 그런 <웃음> 걸 갖게 된 거죠. 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막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생각보다 음. 안 아파요 생각보다 안 아프고 외모적으로 제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빨리 선택을 하셔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해주신 원장 선생님께 한 예. 말씀 사후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가! 자. <웃음>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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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 단순히 지방 돌출뿐만 아니라 밑에 그림자 지어진 뼈윤곽선의 어두운 부분을 채워 주는 이동술을 통해서 볼록한 부분을 해결했고요. 재배치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피부의 주름진 부분이나 또 뒤에 근육이 비쳐 보이는 그런 붉은 다크적인 부분들을 미세 지방 이식을 통해서 동시에 해결을 해 줬습니다. 그럼 그 시술 후에 이 시술을 주의사항이 어떤 게 사별 운동이나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을 할수 있고요. 어떤 행동이든 뭐 크게 문제는 되진 않는데 과격한 운동이나 또 무리되는 뭐 음주나 이런 부분들을 보통 이주 통상적인 이주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자기 이제 다이어트 프로필 찍으려고 다이어트를 한 25kg 정도 검색하세요.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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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셨으면 좋겠어요